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웃음> 클리피 클리피랑 뭐가 됐나본데? <웃음> 아, 아, 아, 아.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엽사하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위치 클립 기능이 없어지니까 빵떡이가 클리피를 들고 와버렸군요 아 빵떡이 개발자분이? 아 진짜요? 그럼 더 편해서 좋지 않나? 힘이 힘들다 <웃음> 파피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세1틴 세벤틴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피퓨, 아직 날 보러 온지 17개월밖에 안 됐단 말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저, 따로 설정 해야만, 에? 그래요? 함 보러 가봅시다. 제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클립 하고서 꼭 제목을 적어달라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어렵구만 어려워. 남연로순님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그리고 개기기만 해 많이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클립 느낌표 클립 하고서 뒤에 이름까지 적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복사 부, 붙여넣기 그거 보 그, 그, 그, 보내기 오된 듯. <웃음> 에에 좋구만 좋습니다. 클리피 근데 잘 쓰나? 번거롭지 않을까? 클리피. 클리피, 추우씨. 아, 그래요? <웃음> 아, 전문가는 다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씨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공주님 애고 감사합니다 나니? 어째서? 주인님을 위했더라면 냥 냥냥이는 뭐든 할수 있다 냥 <웃음> 주인님 냥 주인님 냥 산줏 갓줏대요 냥 <웃음> 목출, 목줄.. 목줄 채워줏대요 <웃음> 빨간 가죽 목줄 냥 <웃음> 다 있습니다 <저> 방종해도 되죠? 자자가 안녕 이야 비선다저 갑자기 아... 일 생겨가지고 아이 잘만 하는구만 저대장님이 어, 어, 하신대요 <웃음> 나 이거 클립 없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에, 클립 있는데. 에, 로 어쩌죠? 어떡하 아, 이거 박제 안될줄 알았는데 박제가 돼 버렸죠. 어떡하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네요, 니쿠. 크리스마스에도 필리핀에서 받아서 유튜브로 올리고 어 아, 그런 식으로 음 골금마 골만마 골금마 하아 맞아. 제가 지름신이 내려와 가지고 저 때는 사버렸지 뭐예요. 아직 뜯진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하려고 아직 뜯지 않았어요. <웃음> 방송에서 <웃음> 따끈따끈하게 플레이해야지 하고 <웃음> 아름나바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말을 꺼냈으니까 사기는 해야지 일단 <웃음> 언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되긴 하는데, 누구 잡아오시나요? 아, 근데 처음에는 저 혼자 해보고 싶은데요. <웃음> 처음에는 혼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놀란 용사님. 감사합니다, 용사님. 마이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왜 놀랐을까? 와, <웃음> 우와. 후후! <웃음> 어들트 <웃음> 방송이... 방송이래? <웃음> 말하는 거 봐.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단영 방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공방님도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영성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마이너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담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춘듯안춘듯춘듯안춘듯쳤지 춘듯 안 춘듯 <웃음> 논란거리 <웃음> 논란거리에 놀란 논란이었다고? 정말 논란 용사님 뭐에 놀랐을까 17개월밖에 못올 나쁜 투수. 아 그게 아닌데 아 그게 아닌데 아아 아, 하지만 구독 감사합니다 아아 아, 내가 내뱉어야 하는 내가 나빠 아 멜리사 아직 날 보러 온지 17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나쁜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고 기우미가 나빴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17개월이나 왔는데 오요요 고유명 고유명사 고유명사 유사 유사 고유사 뭐 손요? 손을 잘 보라고요? 손? 뭐지? <웃음> 안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어, 잠깐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딱. 봐봐요 다시 <웃음> 아, 주니어 사진 이따가 보여줄아 보여준나 할까? 오. 응 <웃음> 아, 네. <너> <웃음> 같은 아, 나중에 또 음. 주니어 사진 공유할게 좋아 자꾸 <웃음> 오네 자꾸 저손 자꾸 오네 일부러 오는거야 저 손? 이제 <웃음> <거야>, <웃음> 끊었어? 주와나? 자꾸 오해져서. 그그그 감사합니다. 난 몰랐지. 나는 내 앞밖에 안 보여가지고 감촉이 전날이 안 돼서 몰랐어. <웃음> 몸을 흔들라서 튀어 올르는 거 아니냐고요? 저 가만히 있었을걸요? 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 방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래에 촉감슈트가 생기는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보급화가 된다면 알수 있었겠지 <웃음> 어렵네 어렵네 오아아 지난주 진짜 알찼다. 저도 11개월밖에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주 어머니. 우주 아니야. 유주해요.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단 양반님 감사합니다. 이단 양반. 아직 날 보러 온지 11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미입니다. <웃음> 저의 딸 우주를 소개합니다 <웃음> 오 괜찮다 우미의 딸 우주 우우 바다에, 바다에서 우주가 태어나다니 너 예쁜데 모르잖아 뭘? 뭔 일이 있었던 이야 뭔가 여기 말고 다른 맥하면안 돼요? 아, 어, 맞아요. 다른 데도 그 가요. 어디 갈래? 토탈, 내가, 내가 데데요 옆은 모르잖아. <웃음> 어? 뭐해? <너무해. 웃음> 아, 참, 아 참, <웃음> 막말 쩔어. 막말 쩔어. 쩐다 얘기. 넌 이쁜데 모르잖아? 유한이 넌 이쁜데 <웃음> <웃음> <넌 예쁜데> 모르지. 내그런얘기는 방송에 핑나해? 이쁜 데 모르잖아? <웃음> 그래 유한이는 방송 세팅밖에 모르잖아? 너 <웃음> 너무해. 어, 너무해. 너무해 <웃음> 아, 어떻게 미안해, 그런 말을할 수가 있어. 유한나 왜 이렇게 웃겨? <웃음> 아 유한나 진짜. 저 소환해서, 아이그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셋이 있는데 거기 남자 하나 껴있다? 그러면 약간 그 묘한 할인같은 분위기가 날 수도 있는데 저긴 그냥 아줌마들 모임같은... <웃음> 저기는 그냥 뭔가 아줌마, 다 아줌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 아, 그 와중에 어린아이같은 보나쇼? 어, 보나쏭은들 아줌마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걸주토크 아님? 하 <웃음> 아지매 바자외래 아, 아 뭐야 그 <웃음> 센터 다투 우리 정말 재밌게 놀았어 <웃음> 마지막에 아이돌 그거 숨때아나엔엔 <웃음> 아, <웃음> 내가 내가 야어 <슬퍼야.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아니, 좀 이상한거 저 이상한.. 내가 셌텐데 너만 없으면 내가 셌텐데 밀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 <웃음> 와.. 저 미는 기능만 있었으면은 어? 보낙쇼이 밀치고 고유사가 밀치고 막 이랬을텐데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웃음> 중간에 들어가서 많이 묻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 그, 뭐지? 유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그 중간에 뭐, 이거, 노래, 도네 같은 거,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더라? 뭐더라? 그 저작권 모시기 해가지고서 그 영상이 닫혀있다고. 유튜브에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청일점이요? 어, 없습니다. 저기는 홍일점도 청일점도 없는 곳이에요. <웃음> 아, 빨간 딱지, 뭐, 아, 빨간 딱지 먹어가지고 없나? 으아. 유지 용돈펀드 용돈은 펀드가 아니잖아요? <웃음>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엄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핸드폰 <웃음> 잠깐만요 으아 생각해보니까 내거 소리가 되있으니까 소리를 꺼놔야돼 핸드폰 제가 쓰면 안된다고요? 유주용돈이라고요? 유주 장난감 사주는건 괜찮나요? <웃음> 유주 장난감 사주는건 괜찮아요 저 요새 유주 장난감 열심히 사가지고 거덜나고 있는데 <웃음> 아니 있잖아 뭘 하나 사면은 또 다른게 보여가지고 또 사고싶고 또 보니까 뭐가 사고 싶고 얼마 전에 그 뭐지? 저희 집에 바나나 봉봉이라는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딸기 봉봉을 보니까 딸기 봉봉도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딸기 봉봉을 샀어요 딸기 봉봉을 사니까 딸기 봉봉만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장난감도 샀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뭐지? 핫딜 같은 걸로 딸랑이가 떴어 그래서 딸랑이를 샀어요 와 어떡하지? 나 계속 사고 있어 클났네애 엄마 취향이잖아요. 아니 근데 심지어 좋아요. 같이 좋아하고 있어요. 같이 재밌게 놀아요. 같이 재밌게 놀고 있다고. 츄르 고맙다냥. 다시 교육이 필요한 댕댕이니. 댕댕이? 노노? 신오노? 멍멍. 너 시발 욕쟁이 욕쟁이하고 아 시발 매도 어떻게 하지? 애들아 시발 매도 어떻게 했더라? 이이태지 같은 시에이들이이이이아 <웃음> <시발. 웃음> 이, 이. 이, 이, 이, 이. 주식을 시발 주식하면 시발 매도긴 한네요. 주식 있어? 근데 난 없는데. 대교육이 필요하대 <웃음> 아 1타강사 안가요 매도하는 법 아이 배웠었는데 뭔가 좀 진지하게 귀찮다는 투로 귀찮다는 투로 아이 시원 뭐였더라 아니 좀 귀족같이 귀족같이 어쩌라고 진짜 귀찮보이는데 이건? 아, 신원나 뭐, 생각보다 뭐, 로팡같은거 안보느나보다 뭐. 뭐. <웃음> 귀족의 신은 느낌은 신은 모르네 진짜로. 이 매도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하는건데 강아지 훈련이래 <웃음> 아 매도 할 때마다 진짜 정신 나갈것 같아 예 저거 저저 밖에 풀려있는 강아지 아닌가요? 애기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을 쳐라도 있지 매도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힘들 힘드... 힘들어? 아 근데 매도도 <웃음> 패턴 똑같은데 힘들어요. 매도 매도, 항상 보면은. 똑같지 않나? 어디서 봐도 매도는 그, 그게 그 매도가 아닌가? 비슷하지 않나? <웃음> 해시포테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싸움, 싸움, 싸움. 과외비벌로 다녀오라고요? 얼마 줄 건데. 얼마 주면은, 어, 어, 얼마 줄 건데. <웃음> 어, 얼마 주면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해. <웃음> 나나 <웃음> 나 가볍게 가지 않을 거야. <웃음> 500원? 아 안돼 그건 궁금하면 500원인걸? <웃음> 궁금하면 500원인 500원인데 교육은 다르지 궁금한 거랑 교육받는 거 다르지. 노노 노노 노노. 육아 문에 유료래. <웃음> 아이 아이 아이 저한텐 안주셔도 돼요 아 근데 아이고 여기 아이고 여기 너무 귀엽고 이쁜 제 딸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안주셔도 돼요 안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여기 귀엽고 귀여운 우리 딸이 아이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저는 안주셔도 된다니까요 앞으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웃음> <웃음> 아 엄마의 살아가는 방법 <웃음> 고양이라 효과도 돼냥냥 우리 악깽이가 밥 먹을 때 소리를 험념엄념엄념이라고 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웃음> 그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악깽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주루 고맙다 유지아 이거 봐 엄마가 엄마 엄마가 지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보고서 눈에 담아가지고서 이따 알려줄게 뭘까 응애 나 애기 유미짱 유미짱은 유미 아가야 지켜줘야 해 언니 오빠들이 다쳐지면 호해주고 추우면 꼭 안아주고. 가끔씩은 쓰다듬기도 해줘야 하고 잠잘 때는 자장가도 불러줘야 해 에이... 에? 그거면 충분하냐고? 애가 애를 낳았대! 와 애가 애를 낳았대 그... 그럼 머리감도 받아줘 그리고 애교 부리는 것도 그냥 유미짱 유미 아가니까 받아줄 거지? 응애 응애 나유미야가 응애 응애 밥달라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자고싶다 응애, 자고 싶다.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웃음> 유미한테 하면 위험한데 서 저요? 나? Combining. 어머 귀여워! 너무 좋아 아줌저 저요? 너 저아줌마뭐 어떻게 하시고. 미시 우와! 좋아! 아줌마. 아, 네? 너무 좋아. <웃음> 표정 어떡해? 제가 아줌마인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셨죠? 이거 곤란한데? 이거, 이거 곤란한데? 저는, 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에요. 저짜리 저렇게 흉흉했네. <웃음> 사용, 사용하는 사람이 음흉하게 해버렸다? <웃음> 가장이 있는 몸이에요. 가장, 가정이 있는 몸이에요. 크크 <웃음> 위, 위, 위험하다. <웃음> 오, 음. 큰일났어 오늘 투수 그리기 마지막편 할라그랬는데요 그려질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웃음> 쌈쌈쌈쌈쌈쌈쌈쌈 미라이님! 이라고 저번에 받아놨었는데 안오시네 한번만 더 기다려볼까 다음번에? 아 오늘 하루만 기다려볼까? 받은 사람 나 몰라. 하지만 하지만 유미창, 유미창은 유미창은 시간이 시간이 타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나타나면 미안하지만 오늘 안 나타나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을 호잉. 오, 오늘 하루 두 시간 남았다고요. 하지만 유미창은 어 열한 시에 떠나야 하는 몸 열두 시간이라 열한 시였지요.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조금 더 빨리 퇴근해야 하는 나이에 나이에 후행 특이더요. 아, um, 저희 저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남으면은 카페 보기로 했었는데 원프로 카페. 난난난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란놀놀놀라> 난난난난. <놀놀놀라> 그럴까? 잠깐만요. 아 나도 사실 사실 많이많이 하고싶단 말이지 VR 채널은 준비 잘 해두실거죠 이미 이미 세팅되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번에 좌담회할때도 문제없이 들어갔었고 어 그때 그때 알았기때문에 괜찮을듯 맵만 하나만 더 동트는 맵만 하나만 더 찾아놓으면 좋을거 같은데 진짜요? 보신강맵이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종각 4번 출구. 세빛섬 주시나요? 어른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웃음> 어른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웃음> 알려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치는 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웃음> 유주 세뱃돈 대신 받는다고요? 벌써 세뱃돈 받을 수 있어? 종 안에 넣고 치는거냐고요 본인이 들어가시면 가능하겠죠? 약간 에밀레종이 되고싶으신건가요? <웃음> 안에 들어가서 약간 에밀레종같이 느끼고싶으신가요? <웃음> 세뱃돈 신사인당 누나부터 받으면은 솔직히 없지 않나? 신사인당 누나 이상의 얼굴이 없는걸? <웃음> 얼굴은 거기서 끝나는걸? <웃음> 5만원권 이상의 얼굴들이 없는걸? <웃음> 맞지마! 수표야? 수표는 얼굴이 없잖아요. 아닌가? 내 기억으로 수표에는 얼굴이 없는데 빠랑 짜랑 짜랑 아이고 이거 이거 또 바꿔야하는데 차차 바꿉시다 국내 얼굴이었냐고 아 하지만 이거 바꾸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링크 하나하나 하나 다 달려있단 말이죠 자 봐봐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거 수정하는데 힘들어 하고 안주지 그렇게 되었어다. 그렇게 되었어다. 이형 얼굴은 어디로 가나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림이 뜨네요. <목소리> 6이라니 희도요. 희도요. 그래서 그때 뭐 보기로 했지? 우리 뭐까지 봤을까? 우리 그때 자게 봤었던 것 같은 유머 게시판이었나? 노래는 크리스마스 송. 해야만. 해야만. 유머. 산타 일루미나티 아님? <웃음> 이거 클립 아님? <웃음> 이거 클립 아님? 허어! <웃음> 그 말이 진짜였네. <웃음> 산타 일루미나티였네. 말도 안 돼. 왜? <웃음> 아, 멤버만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진짜. <웃음>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웃음> 판사인데. 와 이거 어떻게 어디는 말리고 어디는 말리지 말아야 되지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냅둘까 귀여운 나라도 내보낼까 는 <웃음> 아니고 귀여운 나라도 내보내는게 아니고 아 제가 너무 안나와가지고서 가끔 얼굴 좀 비춰야겠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 얼굴로 화면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어, 가끔 중간중간에 판사 유미가 한 번씩 나오긴 했죠. 하트 누르러 가요. 하트. 맞아, 너무 열 뛰긴 했어. 하트. 음. 아, 마이크 위치 때문에 쓰기가 힘드네. 이거 진짜 달린 언니가 사전조사 해원 고인 <웃음>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우리 삐약이나 하나를 나는 게 꿈이었어요. 방법으로? 아, <웃음> 항공법으로 잡혀갔대. <웃음> 아, 아, 그치. 이거 이거 하늘 막 날아다니되나? 드론도 띄울 수 있는데 있고 못 띄우는데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무데나 띄우면 안될 텐데. 음, 하. <웃음> 오야고동 같은 이야기네요. <웃음> 아, 드론법이 바뀌었어요? 헉, 몰랐어! <웃음> 죽음의 상인 종군 기자가 2탄을 올렸다. 끝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이냐? 나의. 우리 팬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읽을 뻔 했다. 어 뭐야? 왜 저러고 있어? 오빠 어, 이게 뭐야? 앞에서 보니까 더 귀엽네. 너무 귀엽다. 어... VR 드론도 있어요? 오 신기하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 뭐뭐라고 뭐, 뭐, 하지? 스포츠 댄스 맞나? 아최최요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나최최최최최 <웃음> 어깨 친구 없는... 아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말을! <smals> <웃음> 예 그게 맞아? 영도 내용 자랑한거예요선생님한 뭐라고 한거 아니에요! 정말? 어.. 친구는 생겨요 쓰레기 생길 거예요 친구가 있어놀나가는쓰레기 저 때, 저 때, 저컴저터저고두개 더나 보고 있을 거지? 트위치나 보고 있을 거지 와, 저 때, 저 때, 저 때, 저 때, 저 때, 저 때, 저저거저 때, 저저 친구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 키킥야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친구 는 사람이 있겠냐 친구는 다들 있겠지 내 스트리머 친구가 없을 뿐이겠지 <웃음> 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정말 없으면 어떡할라고 너너 no, no, 안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해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무, 무, 무섭다 무 언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 아? 아? 아? 아! 나 역으로 봐버렸다! 어.. 친구는 생겨요 <웃음> 한 명쯤은 생길 거예요 어..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언젠가 생겨요 나도 친구가 있어서 내일 놀러나가는데 욕으로 버무렸다 내일도 컴퓨터 키고 두개더나 보고 있을거지 트위치나 보고 있을거지 이런자네웃지라고요 화났어요? 화났어요? 웃지라고요 <웃음> 화났어요? 웃지라고요 스마일 스마일 못해 친구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노래도 잘 부르시고 나 유튜브에 노래 부르신 거 봤단 말이야. 세 명이서 노래 부르시던데? 그분들 친구 아니야? 어어어다다 다 친구 있으면서. 아 비즈니스 아 아 아.. 비즈니스? 아아하하아아하아하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나 이거 어디선가 본거 같애 그, 근데 뭐가 먼저였다고? 원래 예식장이었는데 아 세무서가 됐다고 세금 문제로 관공사가 되어버렸는데 어 뭐지? 아아 아, 다 다른건가? 어 다른거네 어 아들 그렇게 빚 빚쟁이가 되고 <웃음> 잃고 아 나도 잃을 거 같아 안돼 안돼 안돼 아내 장난감만 사다가 잃게 될거 같아 모든 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PPLT 해부메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저출산 아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그대로 요양원이 오! 그러네! 노치원 그래도 반대로는 되지 않네요? 퍼펙트 메비우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거꾸로 가진 않네요. 슬픈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게 힘든 것 같, 슬픈 것 같은데. 포켓몬 신작 컨셉 파티. 대안한 거. 나는 생각이 세가 생각 아니야. 에어 서울. 아시아나, 지네어, 에어 부산안 <웃음> 돼! 안 돼! 데이터 소중해! 유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데이터 소중해! 와이파이로 바꿔!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어, 근데 이거 약간 색깔 많이, 지네어는 약간 민트 색깔, 민트 색깔? 민트 색깔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민트 색깔 같은 건 없겠지? 며칠 뒤에 보충된다고요? 1일날 혹시 바, 보충되나요? 어, 그랬나? 1일날 보충되나? 통신사마다 다를걸?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나는 새가 아니야 아 <웃음> 잠깐만 그러면은 안 나온 항공사 또 있나? <웃음> 안 나온 항공사인데 더, 더, 새를 드릴 수 있나? 아니, 근데 왜 비행타임만 있네? 신기하다. 그게 제일 신기하다. 제주항공? 에더더더에어 뭐, 항공 <웃음> 이번 신작에요 플레이를 해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지도 않아서. 레오나르도 미클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아 그랬나? 닌자 닌자고부기가 약간 저런 사람 저런 사람들 이름에서 따왔다 고 그랬었나? 저 사람들 이름 맞나? 아, 근데 저 그거 안 봐가지고. 닌자 거북이 아 그래요? 이름 저거 맞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랬던 거 같긴 한.. 하하고 들었던 거 같은.. 잘 몰라가지고.. <웃음> 닌자 거북이 보셨나요? 닌자 거북이 그래서 뭐하는 애니에요? 거북이가 닌자인데 정의의 수호자인가 도둑질을 하러 다니나 둘중 하나겠지 <웃음> 나도 탐난다 회사에서 출세해야 하는 이유 <웃음> 오, 너무 탐난다 근데 저렇게 해도 돼? 저게 맞아? 저거 본인이 결제 안한거 아니야? 저거 막 놀러갔던 딸이 찍어주거나 아들이 찍어주거나 그런 거 아니야? 대표이사.. 맞아? 저게? 아니 본인에 대한 그게 증명이 안보 보이...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니.. 대표이사인지 어떻게 알아? <웃음> 억울하면.. 아니 그 만..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원래 결제라는 거는 그 이거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걸 해야지 않나 대표이사 여덟 살어 그러면은 맞나 인 인정해 줘야 하나 <웃음> 월식 월세가 어어 어, 너무 어렵다 어오 너무 어렵다 왜왜 왜 아무 아, 그, 아, 자체가 월식 월세카라고 돼 있긴 한구나. 아니, 근데, 모르겠어. 근데 너무 참, 여기, 여기 입자가 잘 보이는 거 보면 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여기 얼굴이 눈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사진 맞아요? 사진 맞아? 본인 찍은 거 맞나? 나나나 나, 나, 나는 눈이 보이는 거 같아. 오 홀리. 나 눈이 보이는 거 같아. 와 눈이 보이니까 여기 귀도 보이기 시작했어. 아 그거 가짜 눈 귀야 속지마 속지마. 클났다. 주호민님이 올린 게 아니었다면은. 그냥,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봤을 텐데. 대회에서 미나, 미니카 중, 미니카에요? 로스, 아, 영상부터 보아야겠지? 미니카? 오. 루스 체테인이라는 선수가 마지막 밖에서 코너를 돌때 벽을 타고 그대로 풀악셀를 밟아서 아! 비디오 게임에서 써먹었던 방법. 다시 볼래? 다시 볼래? 잠깐만. I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와, 와우. 와우. 잠깐만 그러면은 챔피언십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1,2,3등이었는데 2등으로 들어간건가? 아니면 2등까지였는데 2등으로 들어간건가? 와우 평생 본적 없는 장면이에요 현실에서 본 적이 없었겠죠! 우와 그 약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그그그그그 그그그그그그 그그그그그그 그, 그, 아 아! 미스터 초밥 보고서, 초밥왕 보고서 요리, 하, 요리 배웠다는 사람? <웃음> 어, 그런 느낌. <웃음> 뭐 그쵸, 그것도 실제 이야기지. <웃음> 다, 다 있는 이야기였어. 오오 커다란 몽몽이! 오, 너무 좋다. 헐. 오, 아, 여기 직원인가봐. 옷에 보니까 뭐 달려있는데요? 약간, 명찰 같은 거? 팻,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면은, 팻. 팻. 팻, 팻 맞겠지? 그렇게 써있는 거 같은데. 하, 한국에도 해주세요. 아, 한국에도. 한국에도. 해주세요 해줘 해줘 허. 저 약간 근데 치과나 주사같은거에 내성같은내성 공포같은거 별로 없거든요? 약간 주사맞는거 아유 그냥 아이고 아프지만 어쩔수 없지 하고서 이제 맞고 그 치과도 그냥 음 이쑤시개로 쑤시는거 같고만아 근데 조금 더 아픈거 같기도 하고 시끄럽네 하고서 봤는데 와 저러면 행복하게 치료받을거 같아어 <웃음> 맞아 어린이치과 모니터 위에 달아가지고 뭐 보여준다더라 근데 보통 어른치과에는 아무것도 없던가 아 어른치과에는 위에 치과 광고 나와 <웃음> 나 갔을 때 치과 광고 나왔어, 치과에서. <웃음> 난딴거 보고 싶어. 그래서 핸드폰 봤지 뭐.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프면 손 드세요. 네, 알아요. 저는, 손안 들고 그냥, 아! 한마디 해주면 은 아프세요? 어딘가 불편하세요? 알아서 말하던데요? <웃음> 손안대고 그냥 꾹 버티고 있다가 아 하면은 거기서 어? 괜찮으세요? 뭐뭐 뭐 불편하세요? <웃음> 아프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아아아아 아, 아. <웃음> 어. 거기 신경이 있거나 더 긁어내야 한다. 아, 아, 더안 아픈 척을 해야 하나? <웃음> 그러면 내가 아 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긴장하고 있었겠네요. 왜왜 <웃음>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가만히 있지? 어, 뭐지? 왜왜 왜 이러지?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요. <웃음> 음, 하긴 그렇구나. 정말 심각한 충치는 치료해도 안 아픈 거야. 신경이 죽어가지고 신경이 이미 썩을 때를 어가지고 아이고. 나 아프지는 않은데 충치가 있는 거 같은데. 치료는 해야 할거 같은데. 아, 아, 유주가 있어서 치과도 마음대로 못 가겠고. 으아, 으아. 발치하면 아프다고?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냉, 냉수 샤워시킨 그 녀석하고 한.. 하고 연락을 했는데,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에, 우리 나이에 벌써 임플란트를 해? 에? <웃음> 깜짝 놀라버렸다, 죠 임플란트 근데 벌써 할수 있나? 왜 벌써 하지? 임플란트 이가, 이가 이를 가이 심어놓는 거 아닌가? 의외로 임플란트 그래요? 그냥 그래요? 어릴 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게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 치과보험이 진짜 제일 받기 힘든 보험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치과 보험 그 있잖아. 치과 보험 들고서 3개월 안에 그 이제 뭔가 생기면은 그 3개월 안에 거는 보장을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어 이거는 원래 보장 이거는 이런 쪽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라든가. 으엥. 어금니가 부러졌다. 왜 부러졌지? 사고가 났나? 사고고? 싸웠나? 맞아, 재료에 따라서 보장이 다르다거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크라운은 걸릴 수 있어. 임플란트 두 개. 어 아, 임플란트. 와우. 운동하는 사람들은 치아파절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생각도 못했네. 30대 때 들리라 하셨다고요? 아. 세상에. 윙하우디 제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 저도 단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못 참쥬.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한, 한번밥 먹고서 한 번씩 꼭 먹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이도 안 좋아지고, 어, 모든 게안 좋아. 아무튼 안 좋아. 내 기분만 좋아. <웃음> 어. 아이스크림이요 어떤 거 좋아하냐고요? 저 요새 떡붕사. 떡 붕어 싸만코. <웃음> 어, 요새 그게 너무 맛있더라. 원래 콘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콘보다 콘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콘에서 살짝 벗어나 가지고서 붕어 싸만코 맛이 좋은데. 붕어 싸만코에도 이제 떡 들어 있어야 돼요. 붕어쌈 붕어쌈 코 요새 호두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두마루를 붕어쌈 한코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 같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내가 붕어쌈 한코를 먹고 있는 건지 호두마루를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별로더라. 불닭요아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요. 임플란트 무서운 이유가 잇몸 약한 노인분들도 임플란트 잇몸에 삽입작차. 자 아, 아, 아, 건강해야지 할수 있는 거네 임플란트도 돈도 많아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송주불 송주블랙면 마시지 헤. 어렵다. 나아이 관리를 너무 잘해야 할것 같은데 이 관리인데 이미 늦은 것 같아 저는 치아에 딴데 말고 이제 어금니 쪽에 아말감한 거 있는데 그 아말감한 거를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좀 빠르게 이가 썩었던 편이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아 그게 어렵단 말이지. 막 지금 막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교체해줘야 돼? 하지만 해줘야 돼. 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도도아아아 나중에 아아그아아아 썩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 <웃음> 금속 알레르기?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치료하죠? 예 틀리 <웃음> 아나 너무 슬프다 와나나어 나, 나중에 막 틀리 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무조건 틀리기나 늙으면 아니잖아 아난 틀리 안 끼기 조심해야겠다 근데 나이몸 되게 안 좋은 것 같던데. 노력하자. 노력. 나이시아이 슈퍼주의 요약. 난다 봤지롱. 난다 봤지롱. 나이시아 안본 사람, 나이시아에 못본 사람 있나요? <웃음> 청춘이다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혹시 나이시아이를못 봤나요? 스즈의 문단소금 봤죠? 어, 나는 그건 못 봤는데. 나 그거 보고 싶다. 유주의 치아 관리해주자고요? 아직 치아가 안 났다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웃음> 언제쯤 날려나? 아직,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7개월 돼야지 밑에서 조금씩 난다는데. 이제 2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이다요 아, 일본 가서 보셨구나. 헐, 부러워. 흠흠흠흠. 맑은 빠따조 <웃음> 이마카라 하레루요 맑은 빠따조 아 이건 스폰데? 좋아 스포니까 각자 보는 걸로 하트 하트 누르고 각자 보시기로 쪽쪽이 조심하라고요? 아 치아 나고서 그땐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에일리가 방송사고 날 뻔? 크흐흐흥, 크흐흐흥, 크흐흥, 크흐흥. 아, 여기 또 방송 모드 안 되네. <웃음> 그러게, 그거, 방송화면 잘 보고 있었네. 본인 화면이긴 한데, 채팅창, 아. 근데, 안 그래도 강아지들한테 주의주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나였다요. 휴. 안심. <웃음> 근데 강아지 귀엽다. 두 마리나 키우시네. 더 있나, 혹시? 전설의 길거리 피자 장인. 어디가? 어디가? 으아! 오. 오 오, 오. 오. 오 저쪽 저쪽 손님이 <웃음> 보내 주신 겁니다. <웃음> 다른 사람한테 쥐지 <뒤집어> 보시우기. <웃음> 왜? <웃음> <Cheers>. <웃음> 아, 그리 소스까지 발랐으면은 어우 섬뜩하네요 우와 우와 이거는 이건 피카츄도 못 이기겠다 이건 이건 이건 피카츄도 못 이김 <웃음> 네 제가 제가. 내가 타코야키라고요으아어 뭐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이상한데 귀엽게 있어 아아 이제 그저 비교되네 진짜 어 불쌍 불쌍 우와 너 나빴다 우와 너 나빴다 저 귀여운 타코야키래 타코야키요? 타코야키 맛있죠 가끔 타코야키만 따로 시켜먹고 싶기도 해요 집 앞에서 막 팔면은 사먹었을텐데 공짜로 준다면? 얘는 빼고 주세요라고 아 다른 사람한테 먹기잖아그아 그, 그, 결정할 수가 없어 먹어야 한다고 해도 돌려서 먹을 거야 아, 아, 아 슬프네 가짜 광기랑 진짜 광기 가짜 관기 불완전하고 천박한 이 세계를 완벽하게 대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오싹 오싹 오싹 진짜 광기 퇴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웃음> 오 오 회사에서 탕비실, 샤워실, 수면실까지 전부 다 있는데 굳이 집에 왜 갑니까?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이 엄청나게 꾸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같아 집보다 회사가 더 좋은데 뭐하러 집 들어가지? 하면서 에에 <웃음> 에. 그, 여기 대리라고 써있는데 그랬는데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웃음> 집에 가라고. <웃음> <웃음> 집에 너무 안 가서 잘린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일을 열심히 하고 집 회사에 있는 건데. 와 맞아. 요새 약간 젊 젊은 느낌 회사들은 이쁘고 세련되고 해가고 좋다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간식 간식 코너같이 막 탕비실은 아니고 뭐 탕비실이 탕비실에 있으려나? 막, 어, 간식, 회사에다 간식 모시기 좌 뭐, 뭐라고 하냐, 그거? 진열장 같은 거막 놓고, 막, 월마다 해가지고서 채, 채워놓고, 으아!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 그건, 나 혼산에서 봤어요. 그, 화장실에서 머리 감는 거. <웃음> 어휴. 그게.. 그게 안 좋은건데 저.. 저.. 돈없고.. 집이 구리면.. 저거 가능해요 <웃음> 아니 그.. 예전에도 저 그런적 있었거든 다들 막 아씨.. 활퇴하는데 와.. 칼퇴해야 하는데 아 어떻게 어떻게 몇분 남았다. 아, 빨랑빨랑말 하고 준비해야지. 어땡하면 나가는 6시땡 하면 나가는데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하 다들 분주하네. 집에 가네. 야근해도 되나? 밤 나오는데? 이러면서. <웃음> 어 그러면서 있었는데. <웃음> 음, 이거 자취하는 사람 케바케 아닐까? <웃음> 소리 몸에 들어오면 하나니 <웃음> 뇌를 차버려, 뇌의 급소를 차버려, <웃음>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없스... 저긴, 저긴 급소야! 안 돼! 필름이 사라지는 이유. <웃음> 정확하게 알았네요. <웃음> 필름이 저울서 사라지는구나. 뒷목 잡을 김치찌개. 저 김치찌개 되게 좋아하는데. <웃음> 에? <웃음> 저거는 제가 봐도 좀 파인애플? 김치찌개 담아 아니 근데 상상을 해봤거든요? 상상을 해봤는데 먹을만은 할것 같아요 <웃음> 상상을 해봤는데 먹을만은 할것 같은데? 좀, 좀, 좀 그렇긴 한데, 먹을만, 맛은, 생각해보면 맛은 좀 그럴 것 같아. 맞아, 맞아. 둘다 시큼하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맛은, <웃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웃음> 통조림 국물을 부어서 끓인다면? 그 약간 있잖아요. <웃음> 김치찌개를 할때 김치가 쉬면은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그 설탕 대신 파인애플 국물을 넣었다? 아, 그러면은 왠지 괜찮을지도. 생각을 해봐요. 한국인은 모든지 뭐, 김치를 모두, 모든 걸로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인애플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다면은? 그건 또 괜찮은 거 아닐까? <웃음> 그, 그렇게 생각해서 괜찮으면은, 김치찌개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웃음> 양파김치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양파, 김치에 양파가 들어가면은, 빨리 익는다만 얘기던데 빨리 익혀먹는 김치인가? 맛있겠다, 근데. 양파는 무조건 맛있어. 아날로그 포토샵 장인.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왜한 명씩만 없애버리지? <웃음> 우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저게 되네? 저게 되네?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재능남비 아니에요? 이야. 재능남비. 하 <웃음> 본인이 나온 게 뭐,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야. 이거, 어, 외주만 건가? 외주면 잘보이겠다 <웃음> 잊고 싶은 기억이요? 아, 그럴 수 있죠. <웃음> 근데 그럴거면 저 장소에 갔던거 조차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웃음> 냠냠냠냠 AI 그림 사이트 학습 어? 뭐지? 마도카? 아 이거 어디서 어 뭐지? 얼굴이 어디 어 얼굴이 마도카가 아닌데 어디서 봤던 얼굴인데 뭐지? 다른 마도칸가? 아이마스 마도카 아그 샤이 샤니마스 아 그러네 맞네 아 이야 이야 천재네 오 나이스 어, 너무 너무 신기하다 천재다 역시 AI <웃음> AI 사이트에서 돌린 거는 저작권이 없다며. 그게 맞아? 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 근데 재밌겠다.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팡팡팡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웃음> 여러분 유튜브에 그거 보시나요? 운 어, 운동뚱이었나? 그그그그그그그그아그 민경장군님 나오는 거 <웃음> 성은 기억이 안 나네. 성은 기억이 안 나네. 민경장군님 하는 거 봤는데 어 김민경 예아. Yeah. 그 민경 장군님이 하시는거에서 요번에 요번 최근에 국제대회 맞아 맞아 맞아 나간거 그거 이제 국제대회 나간 편은 안봤는데 그 전에 연습하는 편 봤거든요 근데 연습하는 편 봤는데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막 엎드리고 총 쏘고 옆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쏘고 어? 그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근데 일단 시합에서 나가서 하는 거니까 재미가 있진 않겠지? 여러분도 한번 봐봐요 되게 신기해요 사격대회? 사격국제대회? 뭐 그런건거 같은데 약간 게임하듯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막 파바바바방 하고 쏨 총알이름 수정탄 재밌겠다 근데 쏠데가 없어 쏠것도 없고 사격장가고 쏘고싶은데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가서 쏴보고싶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막 게임방 가면은 있는 3,000원짜리 총? 그거 너무 장난감이고 좀 제대로 된걸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 몇만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데 있고 아 그럼 또 그래 반동이 재미없어요 나중에 그 제주도인가? 실탄 사격장인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하 VR가서 쏘자고요아 <웃음> 3천원은 아낄 수 있겠다 <웃음> 화약 냄새가 중독성 있다고요? 약간 콩알탄 같은 그런건가? 아 근데 그런거 있잖아요? 아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요? 그 있잖아 요새 요새 애들은 그런거 하나 모르겠는데 문방구 가면은 총이 있었어 거기 총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 보물같은거에 검은색깔 화약같은게 들어있는데 그걸 총에 넣어가지고 탕탕 쏘면은 화약냄새같은게 났단 말이야 난써봤는데 나만 알아 <웃음> 그건 구려요. 불법이래요. <웃음> 그래서 요새 애들은 모르겠구나. 에이, 커. 그럴 수 있지. 매캐한 향기. <웃음> 어, 화약총. 이젠 볼수 없구나. 어, 안본지 한참 되긴 했죠. 맞아. 실제 화약이긴 하지. 아, 그거 설마 끌고 모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있나? 그러진 않겠지 아 약간 콩알탄 같은 거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콩알탄막 발로 밟아보기 던져보기 어돌 그 갖다가 쳐보기 어 뭐하기 이런 거 이런 거어 아이고 미라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요 당신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우는 안 오셔가지고 카페 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아아 에? 아그 화약을 긁어가지고 콩알탄을 넣어가지고 에? 뭐야 주먹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그걸로 하지? <웃음> 석고대지 시작합니다 좋아 기음이 스피드런을 시작해본다 그럼 되지 않을까? <웃음> 나와라 펜슬! 나와라 미라이! 자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이 받아보고 싶은 모습은 당신의 아이고 이편좀 그렇구만 미라이 나리을 정말 쓸 때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저렇게 쓰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쓰고 싶다 말이지. 예. Yeah. <웃음> 제가 11시까지 끝내 보겠습니다. <웃음> 에. 응 음? 알림 폭탄 왔어요. 내가 댓글 썼거든. 헤헤. <웃음> 베이스인 그림이 있는데 어디다 올려드는 리게 좋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어어 어, 어,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카페 보고 있었거든요. 가능할까요?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끝내는 게 목표예요. <웃음> 카페 보고 있었으니까. 파이팅아다시 나봉! 오늘 무슨 짓을 할 알... 원래 오늘 오, 오늘 특수 그, 그리기 마지막을 하려고 했는데 지, 지금 오셔서 20분 컷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에다가 좋습니다! 한번 보내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간다! 자게, 자게, 자게, 자게, 자게... 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웃음> 아, 오랜만에 공포 게임을 하게 되었다. 와. 에? 이거 뭔데? <웃음> 내 인생 마지막 공겜. 공겜 뭔데? 뭐뭐 뭐, 무슨 주식해요? 아니야! <웃음> 신은호 오전 먹고 바로 수정하셨대 저챗 아! 아 여기 게임 있는 거구나 게임 라인 아하! 해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올려주셨나요 혹시? 혹시나 한번씩 확인해보기 라스트 실습 맛있었겠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곡이 너무 좋아 엉엉엉엉 역대급 추위. 엉엉엉 고생하셨어요 이걸 이제 봐버렸네 뽀뽀뽀뽀뽀뽀뽀뽀 그럼 올리시는 동안 저 너무 궁금한게 있었거든요 아까 클립에 클립에 노벨피아 합방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서 보고 싶었어. 하나만 보고 봅시다. 뭐가 재밌을까? 근아 <웃음> 역시 팀장. 아, 역시, 귀요미. 하지만, 1등은 하지 못했다. 1번. 레자 입고 채찍을 든 후에. <웃음> <웃음> 라고 애인한테 말해준다. 오, 아, 있다, 아니야. <웃음> 아유. 자, 아유. 2번. 아유. 약속 시간에 가족들과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웃음> 카톡이 올것 같다. 자, 3번 음. 애기는 잠시 맡겨두고 데이트? 4번 네? 데이트는 뭔 데이트야 집에서 해 봐야지 어머니는 무대하다 <웃음> <유리하다. 웃음> 아니, 말투가 말투가 무어났다고 <웃음> 자, 5번 유주가 있으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레자 채찍 누굴까요? 레자 채찍 지봐 아이고 이런 거 하면은 다 신호라고 할것 같은데, 좀 틀어가지고 기령 언니가 볼게요. 오... 오... 오... 오... 아... 아니, 근데, 마... 아 저거 써놓은 거에서 말투가 늘어났어요. 저거에서는. 아. 다른 거에서는 안 늘어나서 그렇지. 먹을 거 찾고 있다고 카톡이 올것 같아요. 누굴까요? 음 짱. 누구요? No, 짱. 자, 애기는 잠시 맡겨두고 데이트. 누굴까요? 이건 신을 것 같네요. 와. 저오 어, 데이트는 뭐 데이트야. 집에서 해 봐야지. 어머니는 어디야? 요 제대로 봐줬어이건 음. <웃음> 아까 의견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 비싼 생각이 껴 가지고. 어. 이거 니쿠 같아요. 아, 그럼 어 마지막에는 어. 유주가 있으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달린 님이네요. 마지막은 자석. 야.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뭔데 뭔데? 다 맞추셨습니다 예, 팀장, 와, 팀장! 다 맞췄습니다 어... 근데 어이, 다른 사람도 아, 다 맞췄죠? <웃음> 다른 사람도 다섯 개 맞추고 있었어 힝, 유미님 필독 감사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가 요걸하는 모습은 어렵겠죠? <웃음> 뭐 어떻게 하는 게임기지? 저번에 봤던 그 게임기인가? 힘들어 <웃음> 어, 어?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었지? 손가락으로 누르던 거였나? 뭔 게임이다가 리듬 게임이었다요 감면 라이더 와 AI 근데 너무 잘 나온다 자 복사 붙여넣기 얼굴 이런 얼굴 게임기 게임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게임기 흐아 14분 아따시 하얗고 허허허 잠깐만 노래 틀을래 아, 노래 틀기는 어렵고 원래 틀던 부금이나 틀어버리자 아, 고민나사이, 고민나사이, 조금 맡아주세요. 조금,お願いします. 努めています. お願い. 하는 영상도 올려놨다고요? 조금 맡아. 남편 양이 줬또 마테 아, 밑에 있었구나. 아, 이것도 장갑 끼고. 우와 すごいな! 페라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약간 약간 이런 눈매 마, 맞나? 하이 오랜만에 수 지난주에는 다합다만 있어서 다른 채널에서 다 해줘 하. 대충 휘적휘적 휘적. <웃음> 그러면 눈내가. It's okay. 아, it's okay. 괜찮다요. <웃음> 기욤이 좀더 스피드하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 그, 그려네, 그려네. 그려! 간바로! 아따시! 가능하다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약간 삐족삐족한 삐족삐족 뾰족뾰족 약간 요런 요런 요런 요런 요런 이게 맞나? 맞아? 맞아? 왔다고? 누가? 제가요 와 여기서 간지를 한번 더 보자. 잠깐만, 지우개로 해가지고 여기 목좀다 다시 다듬자. 신기하나고요. 뭐..뭘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주르 고맙다냥 말도 안 돼.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그랜절 비용으로 지갑에 남은 돈을 꺼내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이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쁜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알고 눈이 다른 것만 같다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빠르게 그린 것만 같은. 진짜 초, 초고속. 초고속 기우미를 보시는 중이에요. <웃음>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받으실 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내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나는 약속 시간을 내가 정하고 안 알려줬을 뿐이야. 그렇긴 해, 맞아. <웃음> 내가 알려, 내가 정하고 따로 굳이 해주진 않았어. <웃음>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어. 내안 해요. 반절기라 <웃음> 그런지 기음이 목 날라가, 목 나갈라 해? 맞나? 그냥 제가. 그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셨다고요? 최고입니다. 약속은 내가 정했지만 지켜주셨어요. <웃음> 약속은 내가 정했지만 지켜주셨어요. 제 트위터 그렇게 뭐가 안 올라옵니다.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올라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웃음>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 너무 작은데 손이? 테일기를 그래서 먼저 하고 있었답니다 하하하하하 마감하시면 기다려줘 밖에 있는 누군가 10분만 더 주세요 금방 끝내고 갈 테니까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지 <웃음> 독초 그만! 독초 그만! 나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을걸 아 이제 색칠하면 돼요 저 이제 색칠하면 되거든요 저 이제 색칠하면 되거든요 저 이제 색칠하면 되거든요 색칠은 색칠은 저기가 도와줄 거예요 색칠은 물통이 도와줍니다 하면 물통이 색칠을 도와줘. 좋았어. 좋았어. 색칠은 AI가 해줄 거예요. <웃음>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아 a i 의 그림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색깔을 따다가 쓰겠습니다. 또왜왜 왜 이제 나왔어 아 그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는 중요하잖아 마무리 하는거 마무리 이대쇼이대쇼 뭐든지 끝마무리는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시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다 급해. 아 누가 나에게 타임워크 어택... 아니 어, 죄송합니다. 아돈 버는 중이면 <웃음> 좀 다지지 않으려나. 아그 그런가? 아 감추기야. 아 깜짝이야. 다행이다. 별거 아니었다. 독촉하는 줄. 아니, 아니, 그런 그런 아니, 아니, 었어 그런 건 아니, 었는데 그런건 아니, 었는데기 아니, 제일 빠르게 그림을 그리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 바태의소람람람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칙칙포복칙칙폭복칙칙폭복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곱하기지? 아! 김새는, 김는 소리 난다고요? 말도 안 돼! 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데드라이 지난거죠? 아아 네~~ 맞아요~~ 지났어요~~ 하지만 끝내고 가고싶은걸~~ 신지로. 왔 다시 신지로. 아. 아. 아, 부담 주는 거 같아서 미안 코멘했네 가고 있어 걱정마 지금 가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도착할 거야 어 집인데 언제 도착하냐고? 아집집 집, 우리 집 작지 기어가는 중이야 걱정마 가고 있어요 걱정마 걱정마 나곧 도착해 정말이야 맞아 맞아 아 방문을 열고 싶은데 아 방문이 방문이 잘안 열리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왜이까 그러니까. 아아 이런 아차차 아차차 안 열리네 아차차 아차차 아차차 차차차 나쁜거 <웃음> 배운 꿈 아, 어, 그리고 나니까 입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잠깐만. <웃음> 어, 곧 또, 곧 가고, 있, 가, 가는 중. 아, 금방, 금방. 진짜, 진짜, 금방 가능! 안, 가능? 나, 나, 포인트만 주면 되는데 시시시 잠깐만 기다려봐 <웃음> 저잠잠만만기기다려봐나 욕심쟁이 출발은 했는데 출, 출, 출발은 했는데 곧 도, 도, 도, 도, 도착해 해 u t an end. 기우미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시오. 에, 진진 와카라 나이몽.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정말 알았어 나 진짜 진짜 이번에 알아. 나나 진짜 알아냄. 아아 아,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음. 나, 나의, 나의, 나의 생각을 읽어줘.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정말 촌스럽지만. 이런 게 하고 싶었다고. 이런 게 하고 싶었다고. 뭐뭐 <웃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웃음> 정나 <정답>, 선대 <정답 말해. 웃음> 신레코드 아니라고. 아, <웃음> 나름 건방같아 무위라고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미라이 님이라고 합니다. 야호. 하하 <웃음> 열심히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완성된 그림은 완성된 그림은 특게더에 Together에 올라가니 특게더에서 주어가 주십시오.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 3분, 2분만 더 채우고 나갈게요. <웃음> 야호 감사합니다. 잘, 잘 그려졌다고 합니다. <웃음> 아 그럼 아딱 맞춰 가야지. 아 그러면 이제 어디 갈지 좀 알아볼까? 오늘 어디가 어디가 좀 재밌나 어디로 보내드릴까? 쑥... 한번 넘어뜨려서 지구력...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넘어뜨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뭘로... 아, 보나숑이 그렇게 오버워치 노래 부르던데, 보나숑한테 보내드릴까요? 분화 <웃음> 쇼 <구나쇼> 어떠세요? 업치 쇼 <웃음> 던진다고? 던져? 게임 던져? 그 맞아? <웃음> 어 뭐지?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투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이것은 투명입니다. 이것은 불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우리 보나슝을 봅시다. 귀여운 보나슝. 게임하는 보나슝. 귀엽구만. 후후. 아 또. 우아우아 으앙, 주무신된다. 알겠습니다. 레이드만 보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웃음> 주무신다고 한다. <웃음> 레이드만 보내고. 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보는, 아이고. 옵치쇼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불은 따뜻하게 내표하는데 저희 따로 잡니다. 저는 유주랑 거실에서 자요. <웃음> 슬픈 이야기인가요? <웃음> 아무튼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균발 균발. 우리 우리 또 봐. <웃음> 안녕 보내드릴게요. 날아간다. 슝